필기가 이런 게 어렵죠 자주 쓰지 않는 함수도 전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weekday로 a 셀에 0이라는 값으로 return 값을 썼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a 셀에 9빼이1빼이 5를 하면 2009년 1월 5일이 되죠 는을 쓰고 weekday를 쓰면 일정날짜의 요일에 나타나는 1부터 7까지의 수를 반환해주는 게 바로 위크데이입니다 더블클릭해서 날짜를 클릭해주고 콤마 숫자 1을 적으면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 됩니다. 숫자 2를 적으면 월요일이 1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됩니다. 숫자 3을 적으면 월요일이 0이 되고 일요일은 6이 됩니다. 한번 0을 적어 보겠습니다. 리턴 값이 여기에 0이 적혀 있죠. 근데 여기에 리턴 타입에는 0이 없기 때문에 쓰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num이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1번은 틀린 거죠. 이제 2번을 보니까, 콤마 1이라고 적었죠.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입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2라는 값이 나왔는데 일요일이 1이니까 2는 월요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월요일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고 아래로 끌면 숫자가 쭉 나오는데 7은 토요일을 나타내고 1은 일요일을 나타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표현하기 위해서, OR을 씁니다. 가로 열고, 뒤에 콤마를 찍으면, 또는이 됩니다. 근데, 그냥 또는을 하는 게 아니라, 뽑은 날짜가, 는, 일, 일요일이거나, 그러니까, 일요일이거나,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두식을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날짜가 토요일이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트루가 나오는 거죠. 이제 밑으로 쭉 걸어주시면 토요일, 일요일은 트루가 나옵니다. 이제 if, 가로 열고 맨 뒤에 콤마, 휴무. 토요일, 일요일이면 휴무가 되는 거고, 콤마, 나머지는 업무가 됩니다. 이제 밑으로 끌어주면 마지막 두 개만 휴무가 됩니다. 그 다음 는 위크데이 똑같이 날짜를 찍어주고 콤마 이번에는 2를 하겠습니다. 2는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이죠. 2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2일 때는 1이 월요일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월요일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마지막 두 개만 트 r 가 나오죠. 그래서 6하고 7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추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if 가로열고 맨뒤에 휴무 업무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와 휴무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위크데이 날짜를 찍어주시고 콤마 3이라고 적으면 월요일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6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0이 나오죠. 3일 때는 월요일이 0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5하고 6이죠. 그래서 5 이상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갔다5 이제 if 주시면 되죠 and에 콤마 휴무와 업무를 적어주시면 1, 2, 3, 번은 아, 2, 3, 4번은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고 1번은 return 타입이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샵 넘이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